안녕하세요 나리 입니다 이번 영상은 길잡이 포스팅 중 첫번째 영상인 이중각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중각이란 날물의 끝부분을 현재 연마각보다 높은 각도로 다시 한번 연마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이중각을 만드는 이유는 날물의 유지력을 높여주고 날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보통 이중각은 외날에서 많이 적용되어 사용하고 있어요 이 칼은 보급형 백로단조칼입니다 가장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신품날인 상태예요 날 끝을 한번 볼까요 보이시나요 이중각이 반짝이는 지금 이곳 이곳이 바로 이중각입니다 자 이중각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아주아주 아주 과도하게 표현한 간단 설명을 드리자면 날 끝이 이중각이 없는 날과 있는 날 이렇게 두 개의 날이 있다고 가정해 보고 그 끝을 아주아주 아주 크게 확대했다고 했을 때날끝 모양은 이렇습니다. 그럼 이때 날이 재료를 파고드는 것을 가정해봅시다. 이렇게 날이 파란색 재료 부분에 이만큼 이만큼씩 들어갔어요. 파란색 재료의 이 부분, 이 부분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이렇게 들어간 날은 우측 또는 좌측으로 흔들렸을 때 날이 손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곳, 그리고 이곳, 날 끝이 손상받게 되면 휘어지거나 깨지거나 이때 날이 깨지는 것은 위쪽까지 힘을 받기 때문에 더욱 크게 깨질 수 있습니다. 이중각이 있는 이 날은 지지해 줄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날이 깨지는 것을 방지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날끝 힘도 이중각이 없는 날보다 힘있게 잡아 주게 됩니다. 설명드린 그림은 아주아주 아주 과도하게 그린 그림입니다. 때문에 같은 날각 같은 크기로 보이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중각을 주는 원리를 알았고 그럼 어느 정도 이중각을 줄 것인가 이 부분만 남았는데요 그 크기는 칼의 사용 목적에 맞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목적에 맞게 라는 말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목적에 맞는 것은 꼭 이럴 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가 아닌 최선의 정도를 말합니다 단단한 재료를 손질할 때는 이중각을 좀더 크게 부드러운 재료를 손질할 때는 좀더 작게 부드러운 재료지만 환경에서 오는 날 손상이 우려된다면 좀더 크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중각을 적용하는 연마를 보여드릴게요 연마는 기본적으로 면잡이가 끝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중각을 주시면 돼요 이중각은 앞쪽 설명에서 최소 연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칼 종류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하는 편이고 빠르지 않게 칼을 사용하는 편이라서 야나기 종류에서 이 정도 이중각이 제겐 날 손상을 줄이면서 결상력을 많이 잃지 않는 이중각인 것 같아요. 이 칼의 경우 기본 연마면에서 각도를 약 20도 정도 주고 스트로크는 약 3회 칼코부터 시작하고 1회 2회 이렇게 약 3회 정도 주고 있습니다 총 29편의 길잡이 영상 중첫 번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길잡이 영상에서는 세분화된 내용만을 다루기 때문에 이번 편에서 1차 연마면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안 눌러 주셔도 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